안녕하세요. 어, 페이스란 성형외과 조산영 매니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저희 피부과에서 직접 시술하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아보려고 지금 나왔는데요. 음, 이렇게 보시면 은 제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보면 이마에 는좁살도 있고 그리고 턱선으로는 조금 여드름 흉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좀 모공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시술을 받아보고 그 시술 받는 장면을 직접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시죠! 짠! 와, 여기가 저희 3층 페이스라인 피부과입니다. 이제 저희 시술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수소 토닝으로 두피 관리하는 과정인데요 활성화 산소를 이용해서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두피 안에 정상적인 세포의 회복 활성화를 위한 거예요 본격적인 줄기세포 시술 전에 모공 청소를 하는 과정이에요. 얼굴을 소독하는 과정이고 이때 숨을 들이시면 알코올 향이 맡아져요. 30가지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이 많지가 않은게 이정도로 뽑아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MTS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진피까지 침트시키면 어, 모공이나 뭐 여드름, 여드름 자국, 피부톤 뭐 여러가지 다 피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재생이 되는거죠 아, 지금 하고 있는 관리는 크로이러셀 관리인데요 한손에 우리 전류봉을 잡고 미세 전류를 통해서 우리 진피층까지 남은 앰플을 투여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불어진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그런 관리입니다. 조금 더 진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마스크팩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저희 페이스 라인에서 직접 만든 마스크팩이에요. 어, 골드 산양류 포함돼 있어서 그리고 화학성분이 없어서 진정 의 진정 수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어더 진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든 관리가 끝났습니다. 아 꿀광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꿀광. 음, 조금 많이 아플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어, 조금 불가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많이 진정을 잘 해줘서 또 생각보다 기, 괜찮은 것 같고요. 이 관리는 한 번으로 우리 효과를 보신다기보다는 2주 간격으로 4, 5번 정도 관리해주셔야 지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술 당일은 물 많이 드시고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지속적인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린 다음 관리 때 뵐게요. 이상 페이스라인 조산령 매니저였고요. 우리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